다음, 팀 B에 대해서 보면, 팀 B는, just tweet, 아, 그냥 도전해보자, 도전해봐라, 그냥 해, 이런 건데요. We didn't spend much time on planning. 예, 예, 많은 시간을 계획 짜는데 다가 보내지 않았다, 계획을 많이 안 짰다, 이거죠. 멋지죠. 시간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spend는 on이라는 전치사 쓴 다음에 ing. 동영상을 써서,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멤버는 start to building. building은, 예, w h to build도 맞고요. start는 begin. 시작했어. 예, 바로 즉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예, 생각 안 하고 바로 하는 거야. just do it. Our first tower room looked like a tent. 예, 텐트처럼 보였어요. 해본 거지. 예, 완진 패리처. 근데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부시고, it tried again. 다시 했어요. The next tower was tall. 예, 이번에는 키는 컸어, 높았어. 하지만 it couldn't stand by itself. 예, 홀로 서지 못했어요. After many tries. 자, 여러 개 했으니까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문장의 위치 찾아라 그러면 한번두번 번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소수령이죠 It was possible first to build a beautiful tall tower. It was possible 불가능했 아 가능했어요. 우리가 아름답고 높은 탑을 짓는 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도 끝에 시도 후에 It looked like a leaning tower of Pisa. 피사의 사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 사가 기울어진다는 건데 leaning 기울어진다는 소예요. 리 마치 피자, 피자의, 사, 피자의 사탑같이 보였어요 룩은 예, 뒤에 라이크를 써서 명사를 쓸수 있으니까 we finally made what we wanted 우리는 마침내 해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예, what도 역시 서술형인데요 예, the thing w i h 로 바꿔 쓸수 있다 which나 that로 예, 관계사인데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잖아요 그래서 뭐뭐 인컷으로 해서 그러고 무엇이라는 의문사와 구별할 것. 자,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팀 B예요. 뭐야? 음, 팀 C는요. We were wanting. 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요. We didn't try to Uh, I didn't try to choose the best idea, yeah, didn't, try to choose, 그러니까 고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뽑으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뽑으려 하진 않았어요 try to, to를 썼죠, 뭐하려 했다 자그 대신, 대신에 요거 알아둬야 돼요 대신, to good idea, yeah, best idea는 아니지만 good idea, 좋은 idea, 훌륭한 idea를 택했어요 그리고선 improved 과거 특허와 improved 시험을 같이 와줘야 되고요. 음, improved on 그것을 더 향상시켰습니다. 그거에다가 그거에다가 더 뭔가 개선을 했어요. 그것에 향상을 시켰습니다. 오, 음. One s t u d said, 한 학생이 we needed a strong base. 아, 우리는 이게 필요해. 뭐가 필요해? 튼튼한 기 기초 기반이 필요해. another s t u d e t 학생이 여러 쉴때원 일단 아이디어는 둘만 있을 때고요. another student 단수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triangle shape for the base. 자, 튼튼한 베이스로 뭐를 택한 거죠? triangle 그 그러니까 원래 있던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에다가 그거를 더 향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triangle shape이 improve가 된 거지. 그러니까 improve된 생각이죠. 어, 삼각 형의 모양을 만들어야 아, 모양을 제안했어요 드 베이스 베이스로 f o r The b a s h e r a s t e a e a d h e r The r o e d d e d e t The r o e r o e h a t e h o e r like 와 바꿔 쓸수 있는 건데 뭐와 같으니까 예를 들면 l e 를 분담을 했죠. 역할 분담을 했는데 예를 들면 시간을 잰다던 재는 사람 아니면 테이프를 자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한 얘기죠. 그거 말고도 더 있겠죠.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어요. We work together. 우리는 한 팀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결국은 예, 아까 인스테드 였잖아요 지금 마지막이니까 이제 결국 해낸 거니까 결국 We built our t a tower 예, 우리는 큰 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 뭐뭐를 했는지 어법적인 거몇개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 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B와 C, A, B, C의 특징들과 잘그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그거를 잘 공부를 해둬야 되는데 문제를 좀 볼게요 이런 문제가 있어 다음 문장이 들어갈 곳. 자, 우리 첫 번째 탑은 텐트처럼 보였다는 어디 들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 탑은 텐트처럼 보였다 네, 첫 번째 탑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탑이 없잖아요 그죠? 네. 음, 여기까지는 탑이 없고 A에는 모든 엠, 엠, 엠, 멤버들이 바로 탑을 쌓기 시작했어 근데 이 버즈은 베리 털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탑은 텐트처럼 보였어 그게 먼저 나오겠죠 여기가 더 적합한 곳이겠죠 그래야 이시 들어갈 수 있겠지 our first t o w e r 해야 이수로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볼게 예, 팀 C에 대한 거예요. 팀 C는 정말 어, 가장 이상적인 팀의 그 역할을 했는데, 각자가. 자, A는 이래. I think this is a g e a t idea. Let's improve on it. 음, 맞죠. Okay, we need a good, we need a strong base. g o o How about making a triangle shape? 그 o o 고 l That's a great idea. g r e a t idea. I agree. To save time,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던 디바이드 업더블 이제 아니잖아요 여기 디바이드 업더블 이걸 했잖아 역할 분담을 했잖아 여기 역할 분담하지 말아라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다덤벼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제대로 일, 어, 알지 못하는 일치하지 않는 대화는 네, 이 5번이 되겠죠